심장질환을 100% 커버할 수 있는 단보는 아직까지 없다. 근데 보장범위도 넓으면서 보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음. 높은 그런 법은 없어. 없어요. 팁을 좀 드리자면, 음. 심장질환 진단비 하나만 가지고도 대화할 게 이렇게 많죠. 안녕하세요. 보험용수 박찬 지 대표입니다. 박지영 대표님 모시고서 심장질환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한 뭐해와 진실들.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네. 심장질환 진단비. 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심장질환 진단이 정확히 어떤 답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음. 말 그대로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을 하는 담보고요. 심장질환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질병에 걸리면 경제적인 리스크라든지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건데 암이 1이라고 하면 사실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게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하라는 게 합리적인 거냐 이건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과거의 심장질환은 이 정도 범위면 돼, 이 담보면 돼 라고 했던 게 범위가 계속 이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주로 가입하셨던 담보가 급성심근경색증이었고 한 5, 6년 전부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커버할 수 없다 가장 범위가 작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증과 협심증까지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굉장히 이슈 였었죠. 맞아요. 응. 근데 최근에 이제 심장질환 진단비 네네. 어, 이걸로 또 확대해서 네네. 네, 이게 나왔는데 소비자분들이 좀 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허혈성 음.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장 범위가 넓다며 음. 그래서 이걸로 어, 보완을 하며 심장질환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된다며 라고 알고 계셨고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라는 거는 설명을 잘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담보들 거기에서 이제 변해가 되게 많이 달랐고요. 석기사분들마다다 변해가 달어요 변해가 다 달랐죠. 음.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고 음. 어떤 회사께 가장 좋냐? 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면 다돼 라는 보험은 사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보험사가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음. 지금 현재 심장질환에 대한 특약을 내놓은 회사들이 총 6개 회사예요. 최소 7가지에서 23가지 항목이 다 달라요. 이름은 비슷한데 보장하는 질병코드가 회복수가 23개냐, 네. 네. 7개냐 통계자료에서 해서... 협심증은 몇 퍼센트 부정맥은 몇 퍼센트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다면 거기서 판단을 할수 있는데 음. 부정맥이 발병할 수 있는 사유도 너무 많고요 음. 딱 정확하게 정해서 이렇게 준비된 게 답입니다 라고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라고 고민되신다면 이 심장질환을 막 포커스로 잡아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어딘지를 보시고 음. 거기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심장질환으로 질환으로 범위를 더 넓힐 거냐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심장 질환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 허혈성 심장에서 보장하지 않는 범위가 이제 대표적으로 부정맥, 빈맥, 심부전 요세 가지거든요 요세 가지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가 되게 화두였었는데 발병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식습관이 잘못됐다거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유전적인 거나 선천적인 거로도 많이 발병할 수 있다 보니까 발병할 수 있는 연령대가 확 늘어났어요. 음... 더 젊어진 거죠? 네. 분포도가... 더 커졌다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 네네. 어, 연령별로 음.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어, 이 심장이란 진단비가 꼭 필요하다 음... 라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전체 연령으로 넓어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남성분들은 사실 30대든 40대든 심장질환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라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성분들은 그럼 어떠냐? 여성분들은 사실 30대 40대까지는 발병률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폐경에 가까워질수록 네, 여성... 여성호르몬의... 바... 그 발생이 줄어들면서 이 남성보다 더 하이 리스크로 음. 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보험료만 봐도 음. 훨씬 더 비싸요. 40대부터도 남녀가 동일한 나이에 이대진단비를 구성을 할때 뇌쪽은 여자가 비싸고 음. 심장 쪽은 남자가 비싸죠. 음. 네. 그만큼 여자 쪽에 이제 발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음. 심장도 이제 40대 이후부터는 음. 올라간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네네네. 음. 남녀를 불문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는 그 그 준비를 30대, 40대 때는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음. 음, 음. 실제적으로 가장 위험률을 느끼는 연령대는 50대부터인데 음. 주변에서도 워낙 많이 발병하고 음, 그쵸, 그쵸. 50대가 그때 가서 보완하기에는 너무 음. 보험료가 비싼 거죠. 이담보가 진짜 비싸요. 네,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너무 작아요. 이 정도의 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보험료를 낸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어, 앞내심다 준비되어 있는데? 라고 해서 증권을 열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뇌출혈이나 급성신근경색증 음. 범위가 가장 작은 범위로만 되어 있다라고 봤다면 지금은 사실 같은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도를 최대로 높여서 뭐 5천만 원 이상 준비하는 게 아니라 1천만 원, 2천만 원을 준비하더라도 보장받을 확률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상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죠. 네. 어, 그러니까 어차피 납입할 수 있는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음. 정말 뭐 여유로우면 뭐한 20, 30만 원 하시겠지만 보장 범위도 넓으면서 보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장하도 음. 높은 그런 보험은 없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보험의 어떤 방향성은 밸런스다. 음. 음. 저희가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다 네네네. 보니까 보험사가 만들어 놓은 담보들 안에서 음. 어,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음. 혜택을 볼수 있게끔 음. 구성하느냐가 저희가 하는 역할이잖아 그렇죠. 저희 영상의 핵심은 음. 이슈가 되고 있는 심장질환 진단비가 음. 어떤 회사 거를 가입해도 음. 그리고 어떤 조합을 해도 네. 절대 풀커버가 가능한 음. 상품은 없다. 네네네. 근데 일부 설계사분들께서 음. 와, 이거 가입하면 다 보장된다. 음. 음. 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렇죠. 어. 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저희가 심장질환 진단비가 되게 중요하다. 음.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 음. 그런데 분명히 허점은 있다. 그러니까그 허점은 있으나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앞으로 이 담보가 더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대전 대전제하에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네. 그러면 가장 핵심인 거는 이제 6개 회사가 판매된다고 가 했는데 그 중에 각 축전을 하고 있는 건 2개 회사 네. 사실 두 회사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 음. 포인트가 뭐죠? 우리가 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음, 거잖아요 이 맞아. 부분은 공통이니까 음. 근데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부정맥, 빈맥, 심부전이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정맥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음. 이게 이제 가장 이슈고요 어, 네네 I-49 기타 부정맥에 대한 항목을 갖고 있는 게 찐이다 음. 그렇게 주장하는 회사가 있고 이건 없다 우리는 음. 없는 건 맞다 그런데 그외 부분들이 훨씬 더 항목이 많다 부정맥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음. 의사가 부정맥 진단코드를 I-49를 내려줘야 되는데 음. I-49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기타 부정맥도 같이 진단이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음. 이것만 준비한다고 해서 찐이 아니다 음. 도 찐이다. 음. 응, 이런 걸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포인트는 기타 부정맥이고요. 음. 그외 항목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 기타 부정맥을 포함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보험료적인 관점을 떠나서. 네. 떠나서 보장하는 항목에 대한 네. 범위가 너무 다. 네, 네, 네. 어, 너무 다르다. 음. 그러면 두 개의 비중 어떤 음. 게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관점? 그걸 알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음, 딱 기타 부정맥이 몇 퍼센트고 음. 나머지가 몇 퍼센트다 음. 그래서 기타 부정맥이 없으면 아닌 거고 기타 부정맥이 있어야 맞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음. A사 B사의 주장이 다 맞는 거예요 음. 기타 부정맥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발병이 률 높아요 그러니까 기타 부정맥이 부정맥이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맥박을 체크했을 때이 맥박이 일정하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맥박을 60에서 100 심박수를 60에서 100으로 보는 게 이제 보통 정상이다 라고 보는 건데 부정맥은 60 이하로도 떨어지거나 100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이게 이제 빈맥과 서맥이거든요 이렇게 나눠지는 걸다 포함하고 있어요 부정맥이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부정맥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 부정맥으로 가는 이 빈맥과 서맥 그리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부정맥 폐질환으로 인한 부정맥 원인이 되어지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다 보니까 꼭 부정맥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외 범위가 넓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음. 응, 그러면 이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니냐 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음. 장점들을 같이 결합하는 상품이 나올 건데 음. 그 전까지 이제 이 이슈가 되는 건데 음.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냐 라는 네. 관점 안에서는 음. 딱 확정시킬 수 없다. 네네. 네. 음. 그거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 보완하기 위해서 어. 간다라고 하면 일단 부정맥이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더 맞고요. 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음. 이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 요거 표적항암치료 나왔네? 물건 사듯이. 음. 요거 하나 주세요. 요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가입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을 점검을 받아서 총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체크를 하시고 어떤 부분 분들이 빈구멍이 있는지 음. 어떤 부분들이 좀 과하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이 밸런스를 맞추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지인을 통해서 하시거나 갑자기 홈쇼핑을 보시거나 광고를 보시고 그거 하나만 추가해서 보험의 개수만 여러 개로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그러면서 보험료의 리스크도 되게 커지고 유지도 못해서 언젠가또 갈아엎고 갈아엎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심장질환 하나만 포커스로 보시지는 마셔라 음. 기본적으로 허혈성 심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음. 내가 설계받은 거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보험료를 조금 더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음. 심장질환으로 분비하시는 게 맞다. 음. 그럼 내가 둘다 같이 가입하면 완벽 커버가 된다라고 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허용성보다는 이왕이면 심장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보장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가성비적인 면에서 고객님께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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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양쪽 다 맞다 응응. 그러다 보니 어떤 회사가 다 보장합니다 어떤 회사가 더 맞습니다 라고 예단하기에는 어렵다 어, 그런데 포인트는 응. 이 심장질환 진단비에만 꽂히셔서 응응. 얘 때문에 다른 담보들을 다 무시하시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응. 가입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내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응. 내 보장에 구멍이 있진 않은지 어,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다면 응. 새로운 담보들이 나와 밸런스 있게 가져간다고 하면 더 넓은 보장을 확인하시는 게 우선. 그렇죠. 그러면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겠죠. 네.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조언 음... 말씀이 있다면? 심장질환을 100% 커버할 수 있는 단보는 아직까지 없다. 여러 개 회사를 조합을 하더라도 100%는 아니다. 그래서 이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를 가장 넓게 가는 거는 맞으나 이걸로 다 돼. 라는 거에 현혹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기본적인 베이스는 실비보장으로 보장을 받으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이나 시술을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보장 내용이 어떤지는 잘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금속법 변경으로 뭐 여러 여러가지 제약들도 생겼지만 예전처럼 뭐 허위과장광고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는데 네. 팁을 좀 드리자면 음. 심장질환 진단비 하나만 가지고도 대화할 게 이렇게 많잖아요. 맞아요. 음. 그럼 여섯 개 회사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음. 특정 회사 하나만 딱 집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음. 이 회사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네. 상담 받으실 때 음.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내 보험을 네. 제대로 음.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음.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죠? 네.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심장 질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음. 다음 이 시간에는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네. 어, 암 관련된 부분어 음. 정리해가지고 소비자분들께 더 유익한 정보들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정확하고 더 유익한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